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수구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가주택이나 통상가 건물, 그리고 다가구주택 매매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달수구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인구 대비 워낙 기본적으로 땅도 넓은 데다가 건물들도 상당히 많죠. 그럼 첫 번째로 매매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감산동 2801번지인데 대지평수가 222평, 그리고 연면적이 117평 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건생 위주로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 뭐 현황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거 진짜 좀 답답하기도 한데 일단 평당가는 4,990만원 그리고 총 매매가는 111억 입니다 유료 사이트 자료지만은 뭐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임세혀 3층이 아니죠. 다음은 상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52억이고 확인을 해보면 대지 면적이 206평 그리고 연면적이 369평. 벌린 시설과 뭐 이렇게 작성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역에 시세 현황 자체가 현황 자체가 안 나오고 있어요. 평당가는 2513원입니다. 뭐 위치를 보게 되면 보험병원 부근이라고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직접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월성동에 솔타워하는 거 보니까 5층으로 뭐 현재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현황은 안 나오는데 매매금액 48억 평당가로 따지면 3429만원입니다. 물론 준공 22년 12월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일단 현황은 안 나와도 상가주택으로 건축되지 않았을까 그런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 진타 워로돼 있는데 실제 상세 상세 보기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48억 평당가는 평당 3430만원 연황 자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중공이 이런 19년도로 나오는데 이것도 뭐 따로 체크를 다 해봐야 돼요 실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평수 139평에, 연면적 385평, 매매금액은 48억입니다. 다음, 두류동. 지금 45억인데, 4층 건물로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실제 보게 되면 현황은 제대로 나오네요. 상, 가가 근생이 3개 있고, 서리룸 3개, 주인 세대. 그리고 매매금액은 45억에, 평당가는 4,700만원 정도. 중공은 2005년도 중공행것으로 나오고 대출금하고 보증금 월세 그리고 수익률은 지금 1.4% 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진천동에 41억 상세 보기를 확인해 보면면어 평당가는 2,900만원 이고 현황 자체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대지평수 137평, 건평이 45평, 건평이 45평이면 뭐 1,2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달서구의 상가 건물도 뭐 수승구하고 비슷할 정도로 물론 수승구의 매물들이 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결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뭐 상당합니다. 그리고 송현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동 5, 5세대로 되어 있는데 상세 보기를 되게 되면 일단 상가가 5개로 마무리되었고 중공이 22년 신축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 매매금액 38억 평당가는 평당 4,064만원 그리고 대곡동을 보겠습니다. 대곡동 경우 35억인데 5천 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 현황을 보게 되면 상가만 6개 들어가 있습니다. 대지평수 198평, 건평 506평, 어, 지금 평당가는 1761만원 평당가로 따지면 엄청나게 저렴하네요.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은 수익률은 3.9%인데 실제 나오는 지도상으로는 보게 되면 음, 뭐, 이 지도도 명확하게 맞는지 확인은 해보겠지만, 통상적으로 지도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수목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천동 32억인데, 상세 보기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평당가는 나오지 않고, 현황 자체도 안 나오네요. 뭐야, 이거, 야들. 아이고, 참,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받아 먹고 앉아 있으니까 뭐 현황은 안 나오고 매매가 나오고 일단 뭐 인수금액도 이런거는 또 나와요. 그리고 수익률은 4.4% 그리고 마찬가지 송현동입니다. 확인해보면 어, 이 주소는 이쪽에 지도를 대강 확인을 해보시면 지도는 일부 좀 맞는 것 같아요. 매매금액 32억에 평당가는 3200만원 대지평수 99평, 연면적 295평, 준공일은 85년도 그리고 현황 자체는 상가 4개의 주인세대 하나,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약 3% 정도 나오네요. 다음 호산동인데요. 예전에 호산동이 파산동이었지 싶습니다. 그래 파산한다 이래가 동을 이름을 바꿨는 것 같은데 31억 상세 보기로 하게 되면 3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평당가는 2,300만원 정도고 상가 하나에 원룸 36개 그리고 수익률은 12% 수익률만 따져보면 엄청나게 잘 나오는 편이죠. 위치는 현재 대명계학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룸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성당동 30억에 2천 건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평당가는 2,055만원 현황은 상가 2구예로 되어있고 80년도 건축이 되어있고 대지 146평, 연면적 63평입니다. 그리고 뭐 공개되는 정보가 또 없네요. 다음 성당동 27억 2천으로 되어있는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은 지금 평당가는 966만원 정도인데 현황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고 84년도 대지평수 279평, 연면적 115평 뭐 어, 수익률이나 이런거는 기타 제대로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산동 27억 인데요 신축 상가주택 4층으로 되어 있고요 확인을 해보면 어, 매매금액 27억에 평당 5,565만원 대지평수 48평 금평 113평 현황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상 삼층 3층 주인세대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마찬가지 뭐 여기 중공일도 맞지도 않네요. 다음은 용산동 27억인데요. 상세보기 어, 평당금액은 2600만원 마찬가지 현황은 상가 1개, 원룸 11개, 스리룸 2개, 주인세대 1개 그리고 대지평수 102평에 금평 188평 그리고 수익률은 약 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인동 2층 상가로 되어 있는데 대지평수 70평, 금평 132평, 평당가는 3,705만원, 상가 1개에 원룸 7개 주인세대 하나, 수익률은 약 3% 정도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 호산동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25억에 평당가 1,147만원이고, 현황 자체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2004년도 준공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야들. 대지평수 217평, 연면적 418평, 수익률은 약 3% 정도 나옵니다. 다음, 송현동. 25억인데요. 내부로 보게 되면은 평당가는 3,973만원 신축이네요. 대지가 62.9평, 연면적이1 2 0평 상가 하나에 원룸 10개. 10개가 나오나? 이뭐 옛날 게 아니면 10개가 안 나오는데 이것도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차대수가 1대1, 0.7 이런데. 아, 참 사이트 이거 진짜 완전히 문제네. 수익률 2% 정도 됩니다. 아, 마찬가지 상인동, 4층 상가주택이고요. 매매금액 25억, 평당가는 3,594만원, 그리고 상가 2개, 원룸 2개, 투룸 6개, 주인세대 1개, 합이 11개로 되어있는데 대지평수 69평에 연명점 137평, 준공일은 19년도, 수익률은 약 3%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 상인동에 25억인데요.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평당가 3594만원, 대지 69평, 연명전 137평, 상가 2개, 원룸 2개, 투룸 6개, 합이 11개입니다, 주인 세대와. 수익률은 3% 정도 나오네요. 다음 상인동 23억입니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상세 확인을 해보면, 평당가 2578만원, 상가 1개 원룸 7개, 투룸 2개, 서리룸 2개, 포룸 1개, 주인 세대 하나에, 앱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17년도 건축되었고 수익률은 4 8 정도 오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료동의 23억 내부를 보게 되면 은 평당가는 2,095만원 대지평수 109평, 연면적 178평 서리룸 4개의 주인세대 하나, 원룸 9개 수익률은 1%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준공일은 17년도 마찬가지 감산동에 23억 상세 내부를 보게 되면은 대지평수 74평, 연면적 147평, 평당가는 3,070만원, 상가 한개에 원룸 10개, 투룸 2개, 주인세대, 합이 14개, 16년도 건축되었고 수익률은 약 3.5% 마찬가지 호산동에 22억 5천 평당가는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가 한개뭐 이렇게 나오고 정말 이거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사이트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데 정말 돈 주고 볼 사이트가 못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마찬가지 볼리동 22억 4천만원인데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83평 196평 그리고 뭐 원룸 14개 주인세대 하나에 수익률은 5.7% 정도 나온다고 되어있네요 다음 마찬가지 감산동 매매가는 22억 이고 대지평수 71평 연면적 131평 마찬가지 세대 현황 나오지 않고 87년도 건축된 걸로 나옵니다 다음 호림동 21억에 2층 상가주택 인데요 대지평수 107평 연면적 128평 세대 현황은 상가 2개에 더 이상 뭐 원룸은 없고요 그리고 뭐 수익률 마찬가지 나오지 않고 2008년도 건축된 걸로 나옵니다 마찬가지 장기동 21억에 4층 상가주택인데 확인을 해보면 대지평수 72평 연면적 146평 그리고 현황 자체 나오지 않고 수익이 나오지 않고 와, 아, 이 중공일이 21년인데 벌써 이게 신축 같은데 이런 현황 자체 체크를 안 해요. 기가 찹니다. 마찬가지 죽전동 21억의 4층 상가주택입니다. 아, 평당가는 1 9 7 2만원이고 대지평수 106평, 연면적 170평 현황 자체는 투룸 6개의 주인세 대 1개 수익률은 2.8% 중공일은 2007년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두리동 21억 3층 상가주택으로 되어있는데 대지평수 67평, 연면적 148평, 그리고 원룸 8개, 투룸 6개, 주인세대 1개 밖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8년도에 건축됐는데 마찬가지 금액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동 20억 신축 상가주택인데요. 대지평수 66평, 검평 140평, 상가 1개에 원룸 1개, 투룸 4개, 쓰리룸 1개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익률은 3.4%, 식축 상가주택치고는 중상적인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준공일은 22년 8월 신축 건물이네요. 일단 현재 매물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매에 나오는 매물 금액들은 대부분 주인들이나 건축주들이 정해진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00% 시세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물들 중에서는 현재 나오는 현황 말고 정말 금매물로 마음을 비우고 원가로 판매하려고 하는 매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런 사이트에 오픈을 하거나 네이버 부동산에 오픈을 하면 팔리면 다행인데 안 팔리면 향후에도 예전 금액으로 그대로 금액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안을 가미해서 오리지널 손님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원가 개념이나 파격적인 할인으로 해서 매매를 하려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성구에 이어서 달서구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빌딩들 매매 호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